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가 만나본 남자들 중에 참 별로인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는 남자에 대해서 믿음이 잘 안가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남자가 나를 몸만 원해서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궁금증 그런 불안함이 들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요 정말 파렴치하고 못된 행동으로 여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새로 남자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다면요 이 남자가 나를 몸만 원해서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사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남자들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몸만 원하는 남자들 하지만 만약 그런 남자라면요 이미 여러분들도 충분히 걸러내고 계세요 연락도 없다가요 뜬금없이 갑자기 보자고 하고 술 먹고 모텔에 가거나 호텔에 가거나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보려고 하는 남자들 여러분도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몸만 사랑하는 건 아닐까 라는 남자는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꽤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일 때 나하고 이 사람이 잘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눈에 이미 제법 괜찮은 사람 같아서 지금 사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왜또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 남자가 나하고 잠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근데 나하고 만날 때마다 잠자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요 여기서부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심리가 들어온 것은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가 진짜 몸만 좋아한다고 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할수 있겠죠. 나하고 만나면서 충분한 대화도 없이 데이트도 안 하고요. 단순히 잠자리만 원하는 것 같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걸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잠자리를 안 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나의 몸만 원하는 사람일 거니까요. 근데 다시 말하면 요 내가 그 사람과의 잠자리를 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나의 몸만 원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또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 볼게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매력적인 느낌을 받지 않았을 때그 여자의 몸을 탐하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예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적어도 여자인 내가 요그 사람에게는 제법 매력적인 사람으로 어필됐나 봐요. 아직 내 내면을 보여준 적은 없지만 내가 제법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네요. 여성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감정적인 교류를 참 중요시 하는데요 남성분들은 요 여성분들에 비해서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육체적인 교류에 조금 더 반응이 빨리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남자가 나하고 육체적인 교류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 관계를 자꾸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나를 몸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라 생각하시기보다는 요 이 남자는 나에게 성적인 욕구가 많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의 제한을 내가 좀 불편하다는 뉘앙스를 상대방에게 풍겨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오는지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몸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남자들은 요 처음부터 몸만 원해서 그것만 취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남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수의 남자들은 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요그 여자하고 1차적으로 어떤 스킨십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여성분 입장에서는 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와 감미롭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고 싶은 것처럼 요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게 끌리니까 그런 욕구들이 육체적으로 먼저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낌새가 내가 느낄 때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 남자는요 어쨌든 나를 갖고 싶고 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결과론 적으로만 본다면요 나하고 헤어졌을 때 그때는요 내 남자가 나를 몸만 사랑했다라고 판단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잘 만나고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면요 내면적인 교류도 했었지만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내가 예쁘고 매력적이라서 성적인 욕구를 많이 느껴서 나에게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남자들도 요 사실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변해갈지 잘 몰라요 저 여자하고 잠자리만 하고 도망가야지 하는 아주 파렴치한 몇몇의 놈들을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요이 여자가 좋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나에게서 얻어내려고 하게 되겠죠 그게 잠자리 욕구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자인 내가 요 잠자리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매력을 충분히 어필 하면요 남자도 처음에는 요 육체적인 것에 끌려서 오기는 했는데 내면적인 매력까지 더해져서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요 성적인 매력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 성적인 매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너랑 만나고 싶다는 라 욕구를 가진 남자들도 요 결국 여자인 내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를 주 요소들이 많아지면 그 남자도 결국엔 포기하고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 남자가 나를 몸만 사랑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요 사실 내가 이 남자를 제법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고요. 그 남자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의 관계가 끝났을 때 그때는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음 때문에 불편하신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오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나는 이 남자가 좋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거라면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요. 그럴 수도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더 어필해서 내 몸만 사랑해서 왔을 거다 라는 불안 대신에 요내 내면에 더 반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내가 해야 될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남자가 몸만 사랑하고 떠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여성분들이 갖고 계신 것처럼요. 이 여자가 나를 충분히 이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분명히 남성분들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자인 나도 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조건들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가지는 않았는데 그냥 만나 주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참 잘하네요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도 어떤 남자를 만날 때 외모나 스펙 이런 것들만 보고 일단 만나보기 시작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뺏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요내 스펙을 보고 내 외모만 보고 저 여자는 나한테 오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골라낼 방법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남자를 한심하게 생각하실까요? 잠깐 조건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누군가와의 진솔된 사랑이라면 너무 불안해 하시기보다는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반할 수 있게 나라는 사람에게 빠져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몸만 사랑하는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어쩌면 그건 내가 지금 어떤 남자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중이거나 남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고요 그 불안한 마음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요 결국 그 남자로부터 더 빨리 밀려나고 내 마음의 상처만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 매력적이라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것 외에 추가적인 것들을 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몸만 취하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여태까지 그 사람에게 어필했던 것은요 내 매력적인 외모였나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요 내 내면의 아름답고 따뜻함을 그 사람에게 뿜어서 그 사람을 나한테 꽁꽁 묶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